2013년인가요? 그때 네이버 전체 메인에서안뜬적 있어 있어요. 해외 미꾸라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면서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애니몰레이디케입니다 오늘은 해외의 미꾸라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꾸라지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추어탕으로 먹는 미꾸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종게라고 불리는 종류들이 있고요. 미꾸리라고 불리는 이런 정말 많은, 요거 해드릴게요 정말 많은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열대어에도 미꾸라지들이 있습니다. 해외 그래서 제가 해외, 해외의 미꾸라지라고 했는데 발음이 좀 힘드네요. 해외의 미꾸라지 네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한 2013년인가요? 그때 네이버 전체 메인에도 한뜬적이 있어, 있어요. 해외 미꾸라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면서 했는데 첫 번째가 그러니까 사육 정보. 두 번째는 합사정보 세 번째는 기능성 역할 이렇게 세 가지 오늘 말씀 드릴게요 해외에도 정말 많은 미꾸라지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여기. 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자주 볼수 있는 그런 로치 혹은 보티아라고 하는 이 미꾸라지 종을 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그 해외 미꾸라지 로치는 크라운 로치 입니다 그 다음으로 흔한 미꾸라지는 파키스탄 로치 입니다 파키스 요요 로치 라고도 많이 해요 요요 YOYO y -O. 그 이유는 이 친구 몸에 이렇게 진짜 YOYO y -O 이런 무늬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몸을 보면 요요라는 글자가 다 보이는데 파키스탄 로치보다는 요요로치로도 많이 불리는 편이, 편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또 흔한 로치가 폴카닷 로치예요 물방울 무늬가 있는, 몸에 이렇게 물방울 무늬가 있는 로치인데 이 친구는 원래는 쿠보타이 로치라고 많이 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쿠보타이 로치는 폴카다드 로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은 이렇게 머리통, 꼬리부터 머리턴까지 이렇게 검은 무늬가 있는 스컹크 무늬를 닮은 스컹크 로치가 있고요 그 다음은 바닥 굴삭기라고, 굴삭기라고 부리는 호스페이스 로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습성이 어... 모래무지, 뭐, 버들매치 이런 친구랑 비슷하게 바닥을 이렇게 바닥 경화를 좀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정말 굴삭기라는 표현이 맞는 그런 친구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미꾸라지가 생긴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생겼는데 무늬는 오히려 또 크라운 로치랑 비슷해요. 무늬는 또 크라운 로치랑 비슷한 쿨리로치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로치를 사용하실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요? 네, 제가 지금까지 많이 상담을 해드린 부분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는 아, 합사 노하우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일단 간단하게 습성을 지켜주는 방법이랑 합사 팁 주의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세, 세 번째는 어, 기능성 물고기 역할 네요세 가지 일단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첫 번째 사육 정보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 뭐 로치들이 안 나옵니다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많이 하는데 맞아요 일단 미꾸라지 종류이기 때문에 강한 빛을 굉장히 싫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항에서도 보면 그 유목 아래나 부조물 속에 숨어있고 항상 숨어있는 꼬리부분만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덜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로치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이 생님새를 보시면 약간 물살을 좋아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적당한 수리를 좀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해수 쪽에서 쓰는 수류모터 수중 모터 아닙니다 수류모터를 써서 이렇게 어항 크기마다 맞게 이렇게 세팅을 해 주셨었고요 실제로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치가 좀안 나온다 싶으시면 이 미꾸라지들이 안 나온다 싶으시면 수류를 어항 크기에 맞는 수류를 적당히 만들어 주시면 나와서 이렇게 그 앞에 수류를 타고 노는 모습을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로 수류를 만들어도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수조에 뭐 자반이나 뭐 두자 이렇게 하실 때로치 그 이런 종류들은 보통 3마리 이내로 키우시잖아요. 얘네 전용 수조 아니면 3마리, 2마리 혹은 1마리 이렇게 키우시는데 무리를 좀 지어서 5마리 이상 혹은 7마리, 8마리 이렇게 좀 사육을 해주시면 겁 많은 부분이 상세가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류를 만들어 주시고 마리수도 좀 적당히 해주시면 그 소심했던 그리고 좀 숨어 버리려는 그 성향이 많이 상세가 돼서 그술이 타고 많이 놀고 사람 앞에도 많이 나오는 관상어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합사주의 입니다 합사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일단 예외가 있어요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다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생물이고 개체마다 성격 차이가 있어요. 기본 보편적인 성격이 있는 반면에 꼭튀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예외도 있다는 거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 로치들 중에서 소용어들 눈을 빼먹는 좀 징그러네 눈을 빼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친구들 중에서 성에 가장 강한 두 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키스탄 로치, 아까 요요 로치라고 했던 그 친구들이고요 두 번째는 스컹크 로치입니다 이 친구들이 왜 그런지 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밥을 좀덜 주는 수조에서 그리고 먹을 것이 많지 않은 수조에서 그뭐 네온테트라나 블랙 네온테트라나 카데널이나 이런 애들이 눈이 빠져 있는 경우가 하나씩, 한 번씩 있거든요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눈이 빠지고 꼭 하나씩만 먹는 양쪽 다 빼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씩만 이렇게 빼먹는데 그 수조는 어김없이 보면 스펀지 여각이나 이런 쪽 뒤쪽에 파키스탄 오치나 스컹크로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 그게 다 그런게 아니니까 뭐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정도만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좀 주의를 해주시는게좋고요뭐 어, 반면에 좀 먹이를 자주 주는 수조에서는 좀 그런게 덜 했는데 먹을게 없고 심심하고 하다보니까 뭐 그런 짓을 하는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턱이 강해요 좀 딱딱한 먹이를 줘보시면 로치들이 밥을 먹을 때 딱딱딱딱 딱, 딱, 딱 소리를 내면서 먹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턱이 강한, 강한 종이기 때문에 네. 새우종류 갑각류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상새우를 키우시는 뭐 체리새우나 뭐 이런 친구들을 키우시는 수준에는 아무리 예뻐도 로치는 같이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학사정보 세 번째인데요 개체마다 차이가 있는데 꼬리가 긴 친구들, 엔젤티시나 그리고 베타들 있잖아요 베타 그런 친구들은 또이 이 로치가 입질을 할수 있어요 그렇게 톡톡톡 굽히 스쿼트 같은 경우가 뜯기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저는, 저는 못 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거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풍성하거나 기능 종류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기능성 역할을 제가 아까 한다고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어, 그 기능성 역할이 무엇이냐 조금 눈치채셨나요? 제가 아까 턱이 강하다고 했을 거예요. 이빨, 이빨이 강하기 때문에. 달팽이 제거반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 쿨리 로치랑 호스페이스는 입 구조 때문에 그, 그런 기능이 거의 없고요. 그,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크라우노치, 파키스탄노치, 폴카다 로치, 스컹크 로치, 이런 친구들은 그 달팽이 제거 목적에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어떤 컨셉의 수조에 달팽이가 많이 생겨서 보기 싫으실 경우에는 이 로치를 쓰시면 기능성 어종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합니다. 네, 부족한 설명이 있다면 댓글 좀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외의 미꾸라지 사육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TV.